날봉 채인건 저도 알고 있어요. 걱정 마러 한두번 정도만 나봤기 때문에. 난 이거 솔직히 삼불알 세트하면은 그만큼 좋다고 보거든. 진짜 정말 그만 기이 없다고 보거든. 뭐지? 피해망상 아닌가? 2 9 0 아니 난한대 때렸는데, 왜 님은 두대 때림 반칙 아님? 우아 싫다 냐고, 이거 싫어 냐고, 이거 샘플 맞 냐고, 저거. 아니 내가 챔프 뭐냐 세트를 해봤는데 좋더라고 진짜 좋아요 저기 챔프가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할 정도로 좋아요 왜 형들 공성 전차에서 빠른 기동력을 바라지 않잖아 약간 그런 느낌. 어 맞았으면 많이 아팠겠지. 희대의 사기챔인 것같긴해 거의 카밀 출시 시절 보는 느낌이야, 지금. 카밀 출시했을 때는 피오라도 이겼거든요. 불안하겠지만 진짜, 니다이 정도로 사겼어요. <목소리가> 냄새 맡았는데. 내가 이거 못 타서 그런가? 약간 럼블 같은 느낌인데? 글클 네? 깝시다. 제가 볼때 이거 피하면 까면 안될것 같아요. 카밀이 진짜, 진짜 개어, 오 사기, 슈퍼 사기 챔프였다니까요, 진짜. 그때 내가 피오라 원챔으로 솔리 돌리고 있었는데. 피오라 접을 생각했다니까, 그때. 역시, 크라운 좋아. 아, 뭐야, 왜 미니언 쳐? 리마? 자동공격 켜져 있나? 아니, 왜지 세트 꿀팁 W쿨 초반에 길기 때문에. 이렇게 쓰면. 진정해, 아가씨. 뭐야 깜짝이야 아 맞네 아 이게 맞았네 아 미니언 살짝 틀렸어 미니언이 살짝 벌어졌어 얘들 나버리고 근데 클레드가 저티아면서 스킵하면 1대1에서 정말 세거든요 1대1만큼은 라인클리어좀 안돼도 오틸비야 아, 이런 핑들이 좋아, 진짜. 는 미니언 엄청 큰거 봐 이거 쇼메 형 정글도 잘한다고? 2를 끝까지 아끼고 있다가 세트가 W 뜰때 2를 쓰는게 클레드의 파회법인것 같아요 클레드가 세트를 상비하는 좋아요 게임 흐름은? 됐다 많이 좋아요 안좋아요 피했다. 이게 선불표 가면 1대1이 어마어마하게 쎄, 진짜. 아 뭐야, 이거. 아, 씨. 거드라가 제일 쎄요. 아쉬운데? 잡아주라. W가 사기적이야 이게 1차를 너무 빨리 되다보니까 오히려 고요하다 게임 살짝 노잼일 수 있는데 노잼이어도 좋아 조이가 이렐리아 상대로 많이 힘든가 본데 근데 원래 애초에 상성이 이렐리아가 많이 유리한거 같아 잘 모르거든 그건? 조이랑 이렐리아 저번 조이도 그렇고 이번 조이도 그렇고 이렐 앞에 나무도 다니까 약간 장인방송 같았다 이번에 미달린 또 살았네. 진짜 그냥 버스죠. 정글 너무 잘한다. 정글 굴리는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지. 이게 고향 친구들이지. 여 이사시부리. 바로에서쇼하지만안 돼요. 상대 조이의 미포기 때문에. 무조건 얘기는 타이밍이긴 하거든. 이걸 정리하고 오겠다. 들어가나? 들어가나 보네. 집 가네. 와, 이걸 집 가네. 와, 이거 그냥 라인만 정리하고 그냥 쭉 빼는 거야. 이 사람, 아, 이 사람 레전드인데 그냥? 그냥 진짜, 정말, 이대데이 사람 아, 무것도 안하고 와 이걸 피? 그, 걸 옆으로 살짝 또 그, 그, 그, 고 이거 그, 됐다 아직 유리하긴 한데 리포 성장이 너무 좋아서 와 이거 치다 걸 수도 없고 난이하다 아이고, 아파요. 아, 아. 아, 바로 못 먹었어? 많이 다 많이 비벼졌다 진짜 다음 용에서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달리 왜 풀피야? 그렇게 피를 깠는데. 아, 핑펑 잘했다. 나쁘지 않았어. 정글 116점이야. 지야 정글 116점에 서포트 115, 1 1 5점이 비지게 앉아있는거 봐 이거 끝내러 가야되는데 사실 세트 느린거 봐 저가 범죄기를 파괴했습니다 끝낼 수있 나？아, 아, 너무 못나웠 는데 장로 형제 다음？아, 이거 바로. 장어 나간다고 여기서? 어디 마?